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아이폰 SE 그리고 갤럭시 A51을 리뷰를 했었죠 삼성 애플을 리뷰를 했는데 LG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열기 전에 우선은 이렇게 기존의 LG가 항상 고집해 오던 ThinQ라는 네이밍을 드디어 벗어 던지고 벨벳이라는 깔끔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상자를 보시면 저는 KT 토커로서 제품을 대여를 받아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옆편에 이렇게 KT KT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는 5G 단말기를 지원한다는 게 적혀있네요. Powered by ThinQ 열어볼까요? 오. 오, 제가 이번에 원래 돌아가면서 대열를 봤는데 첫 봤다여가지고 이거를 새로 뜯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 특징이라면 이 카메라 라고 할수 있겠죠 띡띡띡 물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기존의 인덕션보다 뭔가 특별하고 저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뒤에는 진짜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옆에 두께가 진짜 얇아졌어요 보통은 이게 한 8.몇미리 이렇게 두꺼웠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7.9미리인가? 정도로 8미리 보다 조금 얇게 만들다 보니까 그립감이 굉장히 큰 핸드폰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 건 진짜 벽돌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V50S t h i n k 를 갖고 있는데 진짜 벽돌이에요 근데 얘는 그 느낌은 안 되네 초콜릿 들고 있는 느낌이네 일단 핸드폰은 옆에 두고요 또 다른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사용설명서와 기타 다른 설명서가 구비가 돼 있고요 유심을 뽑을 수 있는 핀도 준비되어 있네요 패스트 차지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얘는 또 이어폰이겠죠? 짜자잔 유선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C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거는 플래그십 단말기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 플래그십 모델에선 들어있었던 듀얼 스크린이나 기본 케이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딱 일반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구성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뒤에는 진짜 이쁘다 이번 컬러가 네종 출시됐죠? 저는 오로라 화이트 색상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얘는 LED 라이트입니다. 위편에는 심카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도 역시 LG는 이어폰 단자를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C타입으로 충전을 하네요. 와 디스플레이는 인정. 근데 베젤이 있다. 베젤이 위아래로 있네요. 이렇게 위쪽에도 베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옆에도 베젤이 있어요. 조금의 베젤이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펀치홀이 아니어고또 거슬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또 벨벳폰 스펙을 안듬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스펙 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명 LG 벨벳 정확하게는 LMG900NK 디스플레이는 6.8인치 FHD OLED 디스플레이고요 AP로는 스냅드래곤 765 5G를 탑재했습니다 용량 128GB에 램 8GB를 지원하고요 을 OS는 안드로이드 10입니다 카메라는 전면 일반 카메라는 1600만 화소 후면 일반 카메라는 4800만 화소를 지원하고요 광각 8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5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무게 100 80g 배터리 4,300mAh고요. 색상은 오로라 화이트, 오로라 그레이, 오로라 그린, 일루전 선셋 이렇게 네 종으로 출시됐습니다. 25W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요. 방수 방지는 IP68 등급입니다. 일단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가 20.5:9라는 대이좀심박한 비율이에요. 생각보다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위로일만 이렇게 길어가지고 어 이게 뭐지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편합니다 확실히 뭔가 확 트인 느낌이요 에 세로가 아닌 가로로 늘렸었다면은 이게 핸드폰 그립감도 확실히 확맞 빠질테고 어 넓어지는 대신 이게 사실 핸드폰인가 탭인가 이 경계선이 애매모 해졌을 것 같은데 시야가 확 트여가지고 핸드폰으로 뭔가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할때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웹툰 같은 거를 볼때 세로로 보는 컨텐츠다요 정말 편해요 많은 것이 한 화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내 손가락이 일할 일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가로로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잘리게 되는데 이걸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딱! 위아래가 살짝 잘리는 정도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요즘 핸드폰들이 조금 길쭉하게 나오다 보니까 화면 비율을 가로로 조금 길게 내놓고 있어요 저도 이걸 이렇게 한지 참 한참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해도 위아래가 그렇게 많이 잘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 길다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시청할 때 불편한 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집중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관에서 보는 비율과 굉장히 비슷하게 해. 비율이라고 해요 그 다음은 이번 벨벳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765가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게임 테스트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틀그라운드를 저도 플레이를 해봤어요 일단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서 느낀 거는 뭐 일단 cpu 성능이나 ap 성능을 떠나서 화면이 옆으로 너무 넓다 보니까 플레이할 때 진짜 좋아요 게임 플레이할 때 베스트에요 아무튼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들을 플레이 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그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타임랩스 기능인데 굉장히 신기한 걸 지원합니다 타임랩스를 찍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속도 조절을 그냥 자체적으로 할수 있게 특이한 기능을 집어넣어 놨어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특별한 편집 기술 없이도 흥미롭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영상 같은 경우는 4k 촬영을 지원하고요 뭐 아쉬운 거는 역시 ois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물론 자체적으로 전자식 손떨림 방지를 지원하지만 이 손떨림 방지 같은 경우는 FHD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자그러면 사진입니다. 사진은 뭐 광각이랑 일반 카메라, 그 심도 카메라를 지원을 하고요. 우선은 조금 특이한 점이 사진을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4800만 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48MP라고 이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지 4800만 화소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동영상 기능에서 진짜 이 LG가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겨냥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던 게 ASMR 기능을 뭐 기존의 V50 라인에서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놀랍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챙긴 게 보이스 아웃 포커스라 그래가지고 인물 목소리에 딱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변 환경음을 지워주는 역할을 해요. 일반 카메라로 옆에 유튜브를 켜놓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스위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음성 포커스 기능으로 바꿨습니다 이 포커스 기능은 사실 조절도 할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음성의 포커스를 가할 것인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LG 벨벳도 이거랑 똑같이 듀얼 스크린을 지원을 해요 단 중급기를 타겟으로 나왔다 보니까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듀얼 스크린 디자인도 새로 바뀌고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어요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아 제가 없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에 추가된 게 스타일러스 펜이라는 펜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펜이 나왔다 보니까 듀얼 스크린에 펜까지 쓰면 은 이거 진짜 업무를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효율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이 듀얼 스크린을 제가 V50 때 썼을 때 진짜 생각보다 편했거든요?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쉬움이었는데 이번에 이 벨벳 자체도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듀얼 스크린도 가볍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LG 벨벳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무게도 가볍다 보니까 휴대하기도 기존 V50보다 훨씬 좋습니다. 성능은 보급기지만 디자인은 확실히 플래그십과 버금가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아 일단 카메라가 카메라가 너무 이쁩니다. 출고가는 899,800원 뭐 9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격만 봤을 때는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너무 뭐야 이거 가격 왜예 혼자 왜 이래 이럴 수 있지만 LG가 사실 V50 때도 그랬지만 공시지원금 혹은 막 이런 혜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다 다를까 이번 KT에서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갖고 옵니다. 이번 LG 벨벳폰 같은 경우는요 보상 제도를 제공합니다. 2년 뒤에 이 LG 벨벳폰을 반납하게 50%에 해당하는 44만원 정도의 혜택을 이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벨벳 동급의 LG단말기로만 교체할 수 있어요 또한 추가적으로 KT 제휴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최대 47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KT샵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전용 알뜰 혜택 또는 여기오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볼수 있도록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LG 벨벳 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사용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번 리뷰 자체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카메라나 이런 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리뷰를 전달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